거대한 홍합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. 홍합 섬입니다, 홍합 섬. 와, 이거는 무슨, 와, 아니, 양식장도 아니고, 와 대박! 홍합 좀 봐! 나 이렇게 큰 홍합 처음 봐요! 하나하나가 다내 손바닥만 해! 우와! 오! 마이갓 홍합이 완전 진짜! 어쩜 저렇게 커? 우와! 따갈까요? 오! 이거 엄청 커. 다 어디 하나 따 볼까? 아우안 떨어져요. 무슨 칼이 필요할 것 같아. 아, 어우 안 떨어져. 어우 엄청 큰데. 어우 핸드폰 떨어질 것같다 아우 무슨 칼이 필요할 것 같아 안 떨어져 못 따겠어요 크기는 엄청 큰데 엄청 큰데 못 따겠어 어우 쉽게 떨어질 것 같은데 쉽게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요 와 무슨 칼이 필요해 와 우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홍합국 끓여먹을 수 있겠는데요. 우와 거대한 홍합밭을 놔두고 갈래니까 아쉽네요.